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좋아요,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오케이 일단 제 부캐 어,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좀 아직까지 신생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, 되게 뭐랄까 분유냄새가좀 이렇게 확 난다 란 그런 느낌 음. 일단 그래도 팀도 그렇고 아직 영카팀이고 인제막 들어온 애기 때문에 음. 자 이팀을 제가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좀 해줘야 될지 음. 한번 봅시다 아예 그냥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는 해봤자 이제 한한 2,3억? 어군단가치가한 2,3억 정도 될텐데 그 2,3억을 한번 좀 그나마 최고 성비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음. 자 지금 이제 구단 가치형이고 아이템들을 제가 이번에 빠르게 좀로스트 패치가 돼서 천0 0 0 f 는못 받았어요 제가 마지막 7일짜리 어 그래서 5일까지만 딱 받아놨는데 일단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자 일단 BP만 먼저 딱 받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방송 때 제가 다 받으려고 이불로 안 받아놨는데 자딱 받고 여기서 또 부금이 들어가주면 좋겠지 아무래도 부금 들어가 이런 부금 딱 들까? 복귀 유저 아니요 이거는 완전 새로운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이디를 팠어자 봅시다 일단 이것들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150만원 100만부터 자 50만 200만원 그 다음에 150만 5 0만그 다음에 2000만원짜리 총 4천만원 자 좀 너무 큰것 같기도 하다 오케이 폼피 그거 못 받았어요 제가 안된대 이미 종료돼서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해봐 그 다음에 이제 BP 1500만부터 3000만 자야 여기서 2000만원 떠줘도 일단은 평타치다 괜찮다 2000만원 제발 나갈 것 같이 하다가, 해버리기. 오케이! 2,500만원. 와, 개살 떴다. 오케이. 2,500만원. 자, 이제 2,000만원부터, 4,000만원. 뭔가 나갈 것 같이 하다가, 딱 이렇게 해야 돼. 그래, 잘 돼. 나갈 것 같다가, 나, 나갈 듯 나갈 것 같다 하다가, 딱 이렇게, 바로. 2,500만원. 오케이, 평타. 완료, 눌렸다가, 조금 약간의 심리전. 이상하게 넥 쓰는 카드깡이든 뭐든 할 때는 약간 심리전좀 필요해. 이것도 좀 나을 것 같지 않다가좀 클릭 몇 번쯤 해주면서 좀 나을 것 같지 않다가 바로 이렇게 되면 3500만 나이스 와개을 뜬다. 약간의 심리전을 펼쳐야 돼요. 진짜 이거 운영자가 약간 그렇더라좀 운영을 좀하더라고 약간..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... 이제는안 속겠지 싶으면서... 이제 다시 좀 나와주고, 자 다시 또 이제 좀 이러다가 아 이번에 설마 하겠어 하면 이제 하는거죠 4천만원 오케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완료 아 이제 5천만원 좀줄게 됐는데 완료 누를까 하다가 번쩍거렸으니까 한번 아 이건 3천만원 오케이 이정도면 나쁘지 않고 치면 2억 떴죠 2억이 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그 다음에 탑프라이스 200이 더 높은 건가 300이 더 높은 가 아, 근데 300명 중에 한명이었을까 300이 좀더한종이에요 일단은 보자 여기서 n 바 아무거나 띄워줘 제발 아무거나 띄워주면 된다 하시든 뭐든 띄워주자 달려라 나이스 핫 누구야 어? 블리트! 아근데 CF 누구야 어 크루이프 와 6천만원 기살 떴다 나이스 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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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만원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발락까지 나쁘지 않아아 이런거 안 알려주세요 야 봉캐만 지금 두개 두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아이디 세개에다가 월클인데 이런거 안 알려주대요 어. 야 근데 괜찮은데? 지금 외질만 일단 팔면 되겠다 아 크로이프도 팔고 여기서 NG짜리 아무거나 좀 달려주세요 제발 여기서 제발 호돈 진짜 호돈 나와줘 제발, 아니면 2억짜리 엔 g 짜리라는지. 2억짜리 NG라는지, 제발. 제발. 달려줍시다. 핫. 어, 7번? 어, 날강두? 아닌데, 얼 더블루 피구, 오케이. 피구 3,500만원 짜리면은 뭐, 평타. 이 정도면은, 로이스 피구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. 한, 이 정도면은, 좀 가격대, 애는 좀 팔리거든. 사람들 좀타고 그러니까. 그래서 한, 3,850 정도에 이렇게, 팔도록 하고, 프로이프도 애는 꽤 비싸거든. 와, 보셨죠? 수직상승인 거. 애는 한, 그래. 나는 그다지 욕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, 한, 이도 해는 될것 같고, 한, 외질도 은근히 사람들 좀 많이들, 어, 사고 그래. 근데, 애는 좀 빨리 팔았으면 좋겠고, 데면 한, 2, 3, 1 정도, 어. 그래서 좀 최대한 비싸게.